폼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고서 단추를 눌렀을 때 보고서 선택 기준 폼의 내용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에 명령 단추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벤트 탭에 가시면 옹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옹클릭의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작성기라고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아래로 가는 하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폼을 열고 싶기 때문에 오픈 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폼의 이름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하살표를 눌러서 폼은 현재 두 개뿐이죠. 보고서 선택 기준을 열고 싶기 때문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보기 형태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폼 디자인, 인쇄 미루 보기, 기타 등등이 있는데 문제에서 폼 보기 형태로 열라고 했죠. 폼을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합니다. 보기에서 폼 보기 눌러주시고 보고서를 클릭하면 이제 보고서 선택 기준 폼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